강제로 평범함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딱 다른 사람만큼만 혹은 그 이하로 노력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해냈다면 자신도 해낼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쳐다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날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구나. 정신이 뭐에 팔렸었던 거지. 저런 시도까지 했었구나. 숨이 턱턱 막힐 때까지 결과를 낼 때까지 밀어붙였던 기억이 있는지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아주 가느다란 실을 길게 늘어뜨려 손에 쥔채 주위 환경도 천천히 음미하고 바라보며 아무런 경제적 어려움 없이 그 선을 천천히 따라만 감해도 아쉬울 게 없다면 아주 부러운 삶이죠. 하지만 선천적으로 갖춰져 태어난 부자가 아닌 이상 결코 환경이 호락호락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스스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능력을 만들지 못하는 이상 시간이 갈수록 급격한 하락세를 겪습니다. 내 업에 직접 도움되지 않는 자격증 10개를 따면서 위안을 얻으며 시간을 죽이고 영어강사를 할 것도 아니면서 직장 동료가 다닌다기에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동네 영어회화 학원에 갑니다. 몇 차례 돌아오지도 않는 말하기 기회를 멍하니 기다리며 앉아있죠. 시간은 때웠다는 만족감에 발길을 돌리지만 이내 공허함은 커져갑니다. 오랜 시간 몰입 없이 그저 관성에 따라 굴러가는 일단 기어의 인생을 놓고 달리면 마음도 편하고 한동안은 배울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정체 구간에서 똑같이 헤매게 되죠. 단한 번이라도 스파크를 내는 자신만의 속도 구간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죠. 1단 기어 정주행을 하다가도 기회다 싶으면 2단, 3단으로 바꾼 후 득달같이 달려들어도 모자랄 판인 거죠. 그 후에 결과를 내고 1단 기어로 되돌아오기를 자유자재로 이뤄내야 하는 거죠. 이리재고 저리재고 후회하다가는 인생의 뒤안길에서 후회조차 사치가 되기 마련입니다. 변화가 필요 없는 인생은 그대로 살면 됩니다.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함에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 기어 변속 기능 없는 자동차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거죠.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 해낸 사람들은 짧은 기간 몰입해서 임팩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나씩 덧붙혀 나갑니다. 반대로 직접 하기보다는 하염없이 무언가를 찾아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목표를 길게 늘었더려 하루에 끝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오랜 시간 맛보는 것에 심취해 포만감만 얻는 거죠. 곧그 포만감은 거짓된 포만감임을 알게 됩니다. 멍하니 초점도 그리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는 말에 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남만 하고 있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기업연속 없는 자동차에서 내려 차라리 숨이 턱턱 막히더라도 뛰어보고 결과를 내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